재현이 기분 나쁜 재현이 왜 기분 나빠요? 재현이 재현이 재현이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괜찮아. 어 기분? 어고 고고고고고 괜찮아졌어엄마 my g o o d n e 엄마가 아니 y 엄마가 d n e s 숨리아니다 <웃음> <웃음> 우리 아녀 먹 <웃음> 재밌어?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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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주세요 놔주세요 놔주세요 놔주세요 아 놔주세요 <웃음> 아, 아, 아빠 어우 어꾹꾹꾹안 물다 우아아아 아, 아, 이거 무슨 기술이야? 이거 무슨 기술이야? 아, 아, 아, 초크야, 초크? 아, 아, 아, 살려줘. 아. 아싸 らい야사있 나도 먹ô!! 서어디 구�Mc r 너가 날 괴롭혔겠다 나도 널 괴롭힐 것이야 노아 아아 노도 노도 아아아아아